이번에는 팀커 캐드로 파츠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치수 그대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팀커 어, 캐드는 솔리드 덩어리 기반으로 모형을 더해서 빼서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수에 맞춰서 64, 높이는 16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빼는 거 먼저 만들 건데요. 사이드 값을 올려야 둥글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6이죠. 그리고 얘도 16인데, 길이가, 이제 요쪽 길이만 20. 이두 친구를 일단 가운데 정렬, L로 가운데 정렬, 이미 가운데가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둘이 됐을 때이 전체의 길이가 28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키보드 한 키가 1mm씩 움직이기 때문에 29, 한번더 내려야 되네요. 그러면 28, 16, 그룹. 만들어주면 자 요렇게 원하는 모양의 빼기 도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t 커 n k 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자입니다 R 눌러서 자를 불러와서 이 빨간색 끝점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합니다 네, 정확하게 클릭을 안하게 되면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럼 여기를 0,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이 점에 0,0 그리고 요 지금 보이는 친구가 얘도 여기는 0이고요. 이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16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그룹 묶어주면 되죠. 그러면 구멍이 뚫리고요. 자는 매번 켜있으면 오히려 복잡해서 필요할 때만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 끄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 윗부분에 보면은 얘는 64 그리고 얘가 48 그리고 두께가 16 음, 팅커캐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한쪽 모서리만 깎아 주기 위한 도형을 따로 만들 건데요. 그래서 그 지금 도형을 자, 여기도 사이드 값을 올려서 얘가 지금 r 값이 64. 그다음에 빨간색 도형이 그러면 반이니까 32. 그래서 요 빨간색 도형이라이원 기둥이랑 L 눌러서요. 위쪽, 왼쪽 정렬을 해서 먼저 그룹을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도형을 구멍 도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앞에 만들어준 빨간 도형이랑 L 눌러서 정렬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R32 값으로 모서리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90도로 회전시켜서 D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 높이는 16 맞춰준 다음에 여기 역시나 정렬 이용하면 L 눌러서 모서리가 같기 때문에 L 눌러서 정렬해주고 그룹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세워서 만들어서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40 그리고 여기 폭이 28그 다음에 이 친구의 높이가 64에서 22를 빼니까 42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멍을 팔 겁니다. 구멍을 파줄 건데, 역시나 값을 올리고, 24네요, 24. 24. 자, 위로, 파줄 거니까 위로 쭉 올려서, 일단 가운데 정렬, L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 음, 지금 우리가 딱 반이니까, 이제 12죠. 얘 친구가 28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만큼.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했을 때 정확하게 값이 4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5니까 이럴 때는 여기 그리드 스냅을 0.5로 바꿔서 얘를 한칸 하면 0.5가 움직인 겁니다. 이 상태로 확인해 보면 40, 40. 맞죠? 이 상태에서 그룹 자, 그러면 얘를 만든 다음에 90도 회전해서 높이는 16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어, 여기는 L 눌러서 여기 모서리 이쪽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값을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요딱 붙겠죠 그럴 때는 역시 R 눌러서 이 모서리 지금 보면 여기 0,0,0 모서리에다가 자를 설정한 다음에 빨간색 친구 선택해서 얘가 0 그리고 여기는 4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딱 맞는 위치로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삼각형 부분 만들어줘야죠. 삼각형 부분은 이 삼각형 가져와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쪽이 40. 도형의 전체 높이 여기가 이제 28. 그 다음에 폭이죠. 지금 현재 폭이 12.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모서리가 서로 맞거든요. 자로 움직여도 되고요. 저는 두 도형 선택해서 정렬입니다. L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도형은 한번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도형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모서리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높이가 지금 살짝 떠 있군요. 얘가 높이 값이 16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그룹 만들게 되면 앞에서 보여줬던 지금 도안이랑 같은 치수를 가진 파츠가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얘도 이제 3D 프린팅을 한다는 가정하에 익스포트로 STL 내보내기 진행해서 큐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라로 불러와 줬고요. 그래서 출력 잘될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대로 안 붙었다 이제 치수가 틀렸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데 제이 선이 있으면 끊겨진 선이 있으면 제대로 면이 안 붙은 겁니다. 딱 면이 딱 마, 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인필이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다 채워져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큐라에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확인을 한번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틴커캐드로 파츠를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